가지를 한번 맛보실 거예요. 가지, 네, 가지, 가지. 껍질에서 자투약 났다 먼저 음. 우리 이번에 파보합니다. 메뉴는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셰프님. 몇 시간 정도 천천히 훈연하면서 익혔고요. 마찬가지로 채소도 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리했는데 청소래. 슬라이스해서 같이 곁들여드린 요리입니다. 준혁이의용장은좀 이제 앞에 있기가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원재료에 대한 고집을 좀더 지켜가면서 그거에 대한 대화를 만드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는 일이 아닐까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 down Order up that beat, just like a stake 카메라 두대 맞추려고 네네박사번쳐 주시죠 가지를 한번 맛보실 거예요 가지 네, 가지. 가지 칼로 네, 껍질 한번 벗겨보시죠 껍질 먼저 드셔보세요 껍질에서 자투약 난다 가운데 커팅하시고 문제? 음, 아니요, 씨가 없네요 저, 저거 훨씬 일반 가지보다 복싱하다 신기하네 카스팅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파보합니다 <웃음> 맛있는 야채요리를 채소요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첫 번째 웰컴디쉬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재밌을 네, 것 같다 어쨌든 취지가 Seed to Table 이니까 말 그대로 농장에 있는 거를 <웃음> <웃음> 농장에 농무님이 가지고 있는 작물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바로 그냥 썰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뭐, 온도감을 줘서, 뭐, 살짝, 뭐, 완전 차가운 야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짝 열을 가하는 야채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뭐, 소금이나, 약간의 오일 정도? 메뉴는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셰프님. 날 추워지기 전까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 뭐, 잘 해주셨는 것 같기는 한짜 더워서 이렇게 된 거죠, 완전.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것들도 시도를 해봤고요 어머님이 주신 채소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내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봤고요 최대한 가공을 해서 평소에 못 드셨던 형질의 재료를 취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시즌에 나오는 그 제빵어의 농후한 맛이랑 아보카도 이거를 고추랑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서 이제 중화시키고 좀더 산뜻하게 만드는 메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한 메인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천천히 훈연하면서 익혔고요 마찬가지로 채소도 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했는데 익으면서 커피가 이제 마르면서 내부의 수분으로 재료가 익어가는 그런 쫄깃한 맛도 좀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이제 블랙 라즈베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한번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요리와 샐러리아, 통어요리세가지 요리를 맡아서 오늘 진행하게 되었고요 가지요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를 오늘 이용해서 만든 요리고요 천천히 조리한 물가지와 제철인 민물장어를 조림, 한국식 조림으로 만들어서 우유랑 크림을 곁들여서 무스를 함께 곁들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철 복숭아인 백도를 파라멜라이징 한뒤 체류와인 비넥과 함께 곁들여가지고, 퓨레 함께 곁들여드렸고요 헤이즐럭과 청소레, 슬라이스에서 같이 곁들여드린 요리입니다. 약간 가지에 천천히 수분을 날리면서 익히니까, 좀 많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그 식감, 그 다음 껍질에 약간 쫀득한 그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만든 요리고요 샐러리아그 수에다가 부드럽게 한번 익혀봐서 먹으니까 좀 맛이. 이를 감기의 그런 향이 느껴서 어 이거를 약간 국물요리니까 몸 뭐, 보양하는 느낌의 여름철에 먹으면은 또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무항생제 돼지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이 육수를 끓인 후 토치를 해서 단맛을 좀더 살린 뒤 같이 우려내서 만든 요리입니다. 면 처음에 딱 드셨을 때그 셀러리 아그 향이 확 오면서 뒤에 은은하게 셀러리 악의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 어 요리로 좀 생각을 해서 만든 요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송어 생선 요리는 천천히 그 수비드로 쿡을 했고요 간은 약간 염지를 통해서 간을 맞추고 여름에 약간 산미를 줘가지고 상큼하게 좀 드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송어 옆에 준비한 어... 가니시 야채들은 준혁이네 농장에서 다딴 식재료로 이용한 채소 요리로 이용한 요리고요 중... 생으로 먹는 식재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애호박 같은 거는 쿡을 하고 애호박, 적양파, 그 다음에 쪽파는 팬에 버터에다가 살짝 볶아서 준비해 드렸고 프레쉬한 가니쉬들은 마치 토마토와 파프리카 각각의 허브들을 올려서 좀 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 너무 가벼울 수 있는 거를 파슬리 크림을 이용해서 좀 밸런스를 잡아서 만든 디쉬입니다